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애를 하다보면 요 어떤 감정들이 깊어지다 보면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아닐까 헷갈릴 때가 있죠 물론 남성분들도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닐까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드실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내 기준이 명확하다면요 내 생각대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난 이제 그만할래 라고 선택을 해도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헷갈린다면요 어쩌면 그것은 그냥 조금 더그 사람을 믿고 가보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해서요 내 마음이 헷갈린다라는 건요 적어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 들기 시작할 거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모습들이 있기는 한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같지는 않거나 내 주변에서 제시하는 어떤 표준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느낌들이 들때 이런 감정들로 내가 궁금함이 생기니까 헷갈리게 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 양극 중에 하나로만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우리 상황이나 우리의 마음들을 내가 헷갈린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헷갈리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섣불리 하게 되면 요 후회하는 마음이 되게 커져요 나는 확신이 있어서 선택을 한게 아니고요 헷갈리는 마음이 불편해서 이 불편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힘들 바에는 이 사람하고 그만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긍정적인 사인이 있으면 요 헷갈리지 않게 될 거예요 부정적인 사인이 더 많다면 라 역시 헷갈리지 않겠죠 그런데 애매하게 내가 느끼기에 내가 원하는 답이 딱딱 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어쩌면 좋은 마음을 표현해 오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상대방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은 좋아하지 않는 상태인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두기는 아프다고요. 그래서 자꾸 헷갈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상태면 이제 그만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렇게 그만하고 나서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가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그만하자고 했을 때 잠깐은 내가 자존심이 안 다치는 것 같아서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후회를 하거든요 괜히 그만하자고 했나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만하자고 라 했는데 내 상대방이 알았다 라고 하면 난첫 번째 상처를 받게 돼요 나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데 정말 이 사람은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내가 그때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 사람하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후회가 또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헤어지고 싶었던 마음이 아닌데 지금 내가 다칠까봐 아플까봐 그런 결단을 내려서 헤어지고 나니까 또 여전히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그 방향은 별로 좋은 게 아니겠죠 그럼 반대로 그 사람하고 조금 더 가본다면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궁금할 때는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날 좋아할 수 있도록 내가 할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해보고 나서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날 좋아하게 된다면 다행이고요 그래도 나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지쳐서 이제는 정말 그만하고 싶을 때라면 그때는 그렇게 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긴 하겠죠 물론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애쓰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이 명확하신 분들이라면 요 그렇게 안 하시면 돼요 다만 내가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면요 지금 그 헷갈리는 순간 말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게 확신하네 라는 그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조금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데요 어떤 방향을 선택함에 있어서요 중심되는 생각과 주변되는 생각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메인과 서브가 구분돼야 되지 않겠냐고요 나는 누군가와 잘해보고 싶은 게이 연애의 메인이지 나는 이 연애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은 게 메인은 아니니까요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은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해서 상처를 받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쩌면 연애를 하면서 상처받지 않는 목적만 가지고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상처는 꼬박꼬박 받게 되겠죠 진짜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요 내가 시작하고 요내 마음이 원치 않을 때 내가 그만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시작하지 않고요 상대방이 먼저 시작하게 하고요 상대방이 멈출 때또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마음이 들었을 때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나 그게 궁금하니까 그걸 맞춰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게 궁금하시다면요 그걸 맞춰볼 수 있게 내가 어떤 노력을 먼저 해보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